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이 알겠습니다. 자, 큐! 이 주고, 네. 상대방이 신경을 건드려 주고, 위에서 밑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을 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네. 3 0하겠습니 30초 하습니다 We need t h yeah. e 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채도로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저의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택견 도끼질 특집 끝부분에 다음 편을 예고한다고 말씀드리고 황인무 선생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워낙 임팩트가 센 영상이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맨손으로 차 문을 부수는 사나이 예법 택견의 고수 황인무 선생님입니다 이 분이야말로 21세기 택견이 나온 은둔 고수라고 할수 있겠죠?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택견 배틀에서 무려 15년째 묵묵히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겸손한 무도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황인모 선생님의 예법 택견 시범과 스파링 영상을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황인모 선생님은 단순히 시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년간 단련을 통해 전투용 택견을 익히게 된 것이죠 택견 도깨질 스페셜에선 분명히 택견은 민속놀이라고 했는데 전투용 택견이라니 황인모 선생님이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인모 선생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택교는 무술인가요? 아니면 민속놀이인가요? 네, 택교는 민속놀이와 무술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택교는 조선시대 마을과 마을의 명예를 걸고 한바탕 겨루어보는 상부적 전통무예입니다. 차도루 채널에서 올라온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를 할때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잘 만들어진 규칙과 서로의 기술을 뽐내고 즐겁게 한바탕 겨뤄보는 관점에서 보면 민속놀이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차고 걸고 넘기는 무술적 관점의 기술들을 봤을 때는 무술입니다. 또 거기에 예법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 무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 책이좋요니까 버티는 거지. 오, 어 안giving,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잡았어 오! 아, 이제. 경기 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 자네 데뷔 선수 네 옆에 누구 신지 아십니까 옆에 네 하...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아, 네. 네. 황인무 선생님이라고 이제 태경계 네. 같은 게저 제일 하지 제일 하지으면안 되네. 합석해 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데 오늘 유명하신 선수님들 아,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더긴장히지고 있습니다. 일본 거 진짜네. 너무 너무 진 너무 인상 있는 미쪽 주자. 아, 감사합니다. 인상은 너무 좋으 선수들 너무 멋있요 진짜. 이렇게 와. 열 수도 가서 되 네, 제. 자, 제가 와. 저 이제, 태견에서 많이 쓰는 손기술들이 있는데, 그 손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남해 한 지금 16년 정도 계속 이렇게 단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식은툭 달려있으셔서,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와, 정말 방금 못 봤어요. 아, 진짜 방금. 아, 들어왔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 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 인 다시 한번보세해드요 네, <웃음> 체포 아, 하나, 가보시죠, 하나. 가보시죠, 네, 그렇죠. 이 위에서 중요한 건, 팔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리듯이, 앞쪽으로 바로 던져주시는거죠 아 이게 이제 그궤적이 커지면 사실 힘의 네,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네. 네, 네네 스트레이트처럼 앞쪽으로 던져서 밑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주시는거죠스냅이요 아아 네네. 아 네네 와 받아 봐야 됩니 네, 그거를 네네 그러면 하나 네. 둘 네. 하나 둘셋 이렇게 연속으로 갈수 아, 있겠죠? 하나, 하나, 하나 둘셋네네 둘, 셋. 이렇게 사정을 너무 흐르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요렇게 앞쪽으로 흐르게 <웃음>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네. 하나 둘셋 아, 그렇죠 손목 나것같요자렇습니다자넷 우와 아 이게 뭔가 독일로 치는 느낌 많이 갔다 선생님 가만히 계시더라고 명비 피시 했는데 됐는데 도리는 와 조금만 나주 네, 한초 정도만. 네.